시동을 끄고 5분 후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를 훌쩍 넘었네요 DPF 재생시 격려입으로 인한 증가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많은 양이면 전 작업자가 과다주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을 교환의 핵심은 교환이 만큼 교환의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률을 최대한 많이 배출시켜야 합니다 캐스트롤 엔진 샴푸를 한병 주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좀더 많은 잔유를 배출시킬 예정입니다 캐스트롤 엔진 샴푸를 넣고 주의구 캡을 닫은 다음 10분간 공회전을 진행합니다 에어클리너를 먼저 교환합니다 똑딱 열어주면 쉽게 교환이 가능한 것을 는 신형 차량에도 이어지는데요 정말이지 칭찬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일드한 에어를 이용하여 잔유 배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 차량의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차량을 바뀔 채 안전하게 리프팅합니다. 개존 엔지일을 자연들이 나고요 오일필터 드레인플러그를 개방해 하우징 내 오일을 배출시켜줍니다. 오일필터를 탈거하고요. 입으로 부른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드라이스타트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 내에서 전류를 최대한 많이 배출시켜줍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드레인 플러그 와셔 그리고 오일필터 드레인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기존 드레인 플러그 와셔의 경우 공장 출고시 장착된 와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네요 오일필터 하우중에 신품 오링을 장착 후오링에 신유를 도포해주고요 신품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도 마찬가지로 신유를 도포해 줍니다. 오일 필터 하우징을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줍니다. 필터 드레인 플러그도 마찬가지로 체결해주고요. 드레인 플러그 역시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늘 교환될 오일은 쉘 힐릭스 울트라 0W30으로 베이스유의 전부가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성분을 합성하여 생성되는 고순도 g t l 기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 t l 에서 오는 높은 청정성과 우수한 윤활 성능이 특징인 오일이며 우수한 저온 유동성으로 인해 요즘 같은 겨울에 특히 빛을 발합니다. 신유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켜 이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5분 후엔진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차후 경유 유입에 의한 증가분을 감안해 약 70% 정도로 엔진일 레벨을 세팅하였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피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다음 엔진일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선바이저에 부착하면 펠리세이드 엔진일 교환이 종료됩니다.